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 3일절 밤입니다. 밖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 비바람 속에 지금 태극, 태극기가 굉장히 막 플러기고 있어요. 이런 날인데 오늘은 하루 영업을 했던 그런 날이거든요. 사무실이 오늘 비교적 조용했었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멀리서 오늘 통영에서 일부러 부산까지 상담을 하러 오셨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같이 또 점심을 저한테 사주신 데 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통영으로 가셨는데 유튜브에 그동안 간간히 소장님 작년에 이렇게 업로드 해 주셨던 분양권과 그 입주권의 차이점 장단점 그런 부분을 한번더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바뀐 부분을 어, 다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업로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 그 앞분에 두 개를 같이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영상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 재개발, 재건축 어, 조합은 입주권만 이렇게 예전 대비 바뀐 것만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어, 내용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어, 투자를 하기 좋은 그 종목이 사실은 이 입주권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입주권을 어, 투자처로 그래도 아직은 뭐 남아있는 그런 곳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양도세 부분이에요. 그리고 취득세도 그 이렇게 투자의 폭이 많이 열려 있는데요. 어, 요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가장 큰또 부분입니다. 요걸 한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입주권 장점을 한번 짚어봐라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또 이것도 빼놓을수 없는 그런 장점인데요. 일시적 이 주택의 기간이 굉장히 길죠. 어, 요건 어, 지금 현재 A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승계조합원으로 어, 요 입주권을 하나를 B입주권을 샀어요. 입주권을. 이렇게 어, 매수를 하고 나면 어, 원래 조정지역에서 어, 조정지역에 있는 B를 샀을 경우에는 그냥 둘다 집일 경우에는 어, A를 B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하고 요 안에 전입까지 해야지만이 A가 B가 세가 됩니다. 집이 요렇게 두개 있을 경우에. 근데 요 B가 집이 아니고, 어, 입주권의 신분에 그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을 사셨다라고 하면, 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어, 3년 안에 양도를 하든지, 요 A를. 3년 안에 양도를 할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전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집이 다 부서지고 없잖아요, 승계조합원은. 이제 양도만 하면 되는 거죠. A를. 어, 그렇든지 아니면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 5 6조의 2. 그게 3항이에요. 3항. 3년 안에 이제 양도를 하면 됩니다. 대신 그럴 때는 A와 B를 1년 차이나게 매수를 해야 돼요. 1년 차이나게 매수하고 당연히 이 A집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일 때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또 조정지역 1대 샀다라고 하면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런 집을 비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양도를 하면 그냥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택주택 두개산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길죠. 2년이라는 기간이 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뭐가 있냐 했더니 어, 만약에 A 집이 있고, 아까 B 승계조합원일 경우에, 3년이 지나서, 완공, B가 완공이 되겠죠. 어느 날, 완공 시점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물론, 3년이 지나고 나서, 어, 입주하기 전에 아무 데나 받아도 됩니다. 요 때든, 요 때든, 요 때든. 어쨌거나, 데드라인이 완공 2년 안까지, A를 양도를 하고, 3년이 지나도, A를 양도를 하고, 이 비가 완공된 집에 1년 이상 전입을 해서 계속해서 전 세대원이 어그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면 어 A 비가 세주는 걸 그대로 충족을 해줍니다. 어 오늘 인근에 어느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소장님 2월 뭐 2월 말일쯤 다 돼가지고 A주택을 샀습니다. 어 근데 원하는 그 재개발 지역에 b 입주권을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이거 잔금을 내년에 1년 차이 나게 내년 2월 말 이후에 잔금을 쳐야 이 a 가 비과세가 안됩니까? 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지금 있는 물건을 혹시 1년 뒤에 잔금 칠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다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1년 차이 안 나게 사도 어, 뭐 비과세 되는 방법이 있다 하던데요. 이래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별도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 그것처럼 A집을 샀어요. 요거는 소득세법 156조의 2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 요거는 아까 승계조합원인 경우에 1년 차이 나지 않게 매수를 해도 어, 관리처분 후에 사야 됩니다. 비를. 성계조합원인 경우에 어, 여기 1년 차이 안나고 뭐 한달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래서 경우에도 아까처럼 비 완공 후 2년 안까지 여기에 실거주 요건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 이상 어, 거주를 하면 비과세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3년이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해야 돼요. 요것만 지키면 완공 2년 안까지 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완공 2년 안까지 이 A를 양도를 하되 실거주 1년 이상을 비해 하면 또비과세 되는 그런 그 방법이 있거든요.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서 제가 아마 공부해서 뭐 답을 하시겠지. <웃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성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격이 저렴하죠. 요거 내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줬다. 그러면 분양가격도 요거와 연동해서 높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감정가격을 많이 높게 받기를 원해요. 실제로. 그 분양가격을 최대 풀로 높게 예를 들어 받았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적정가액을 감정평가한 걸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은 곳은 그때 그 시절께 반영이 되고 그걸 다시 재감정을 안 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분양가격을 조합은 걸 높게 못하죠. 사업의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갭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가 사게 받았던 그 원조합은 이미 손다털고 나가고 안 계시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 평가만큼 계산을 해주고, 플러스 피로 사신 분은 나중에 분양가를 사계 책정을 해가 받고, 그리고 이후에 일반 분양을 높게 해서 그 가격을 권리가액으로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돌려받는 거는 성계조합원이 다 받고, 원조합원은 싸게 그냥 감정가 사게받아서 피도 싸게 팔고 나가고, 그랬던 그런 억울한 원조합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 그것처럼 분양가격이 어, 조합은 입주권은 일반 분양 가격하고 비교하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은 일반 분양가액을 지금은 주변 시세의 거의 한 90% 정도 시세로 어, 허그에서 보정을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분양이 완판이 될 정도의 최고가액을 어, 분양 보정을 받아서 어, 그 이제 수익을 전부 조합원들이 다돌려받거든요그 수익은.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은 분양가액은 굉장히 높게 분양을 받았어요. 당첨도 되셨고 당연히 그분들도 집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난 수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요.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한그 수익은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을 이제 조합원들이 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걸 누리는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 장점을 누리는 게. 일시적인 주택기간 길어지고, 분양가액은 내 감정가가 싸게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분양가액은 점점 더 낮고요. 분양가액은 낮고, 어, 그, 조합은 분양가액은 낮고, 일반 분양가액은 높게 하고, 요 갭만큼 전부 권리가액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이 다 돌려받고, 요 장점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좋은 동호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8사랑 5구는 10층 이상을 놓고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어, 레이카티 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9층부터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양정 1구역은 6층부터 8사에이 같은 경우에 6층 이상을 가져갔고 평균적으로 뭐한 7층에서 10층 그 언저리에서 조합원들에게 그 동호수를 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열악한 그 동은 통째로 도 빼기도 합니다. 뭐 다를 뺄 수는 없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단지에서는 너무 아닌 단지는 몇개 단지를 빼고 추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뭐 확장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상 옵션으로 조합원들은 다 그걸 돌려받죠. 공짜로. 근데 일반 분양은 어, 점점점점 이런 어떤 그 옵션 가격이나 이런 걸 어, 많이 또 유상으로 돈을 많이 치주고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 근데 이제 조합은 입주권도 어, 모든 입주권이 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원 플러스 원을 신청했다.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요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나 이런 거는 유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가액만 두개다 이제 조합은 그 분양가액으로 주고 어 그리고 옵션은 유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건 어, 좀 참고하셔야 되구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바뀐게 어떤 부분이냐면 취득세 부분이 어, 작년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 8월 뭐한 11일까지라고 안전하게 어, 요 이전에 집이 철거가 되어버렸을 그런 경우에는 취득도 2020년 8월 11일 그 이전에 지득을 하시고 입주권을, and, 지득도 그 이전에 하고 설거까지 완료된 그런 입주권은 다른 집을 지득세 카운트 할때 빠집니다. 안 넣습니다. 이게 옛날하고 바뀐 점이에요. 지금은 조정지역은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입주권을 하나 뭐, 예를 들어 더 삽니다. 더 사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해요. 이럴 때는 어, 요 입주권이 2020년 8월 10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매수한 입주권은 철거가 되고 없어도 다른 집 주택 수그 취득세 계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요 입주권이 취득세 계산 수에 들어가요. 근데 8월 10일 이전에 매수를 했고 철거까지 그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집그 어,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빼주거든요. 조심해야 될게 예를 들어서 대연 3구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입주권의 취득세.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관리처분이 2019년 4월 1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날 이후에 그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 이후에 모든 조합원은 집이 철거가 됐던 철거가 안됐던 전부 자격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리고 매수를 예를 들어서 작년 뭐한 5월달에 매수를 했다고 라 할게요. 작년 5월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집이 철거가 됐고 철거를 언제 7월달에 철거를 했고 어떤 분은 아직 철거가 안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사기는 8월 10일 이전에 다 매수를 했지만 철거 안된 집은 취득세 계산할 때는 1주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또 하나, 8월 10일 이후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오늘 이 순간,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 철거된 입주권을, 철거 완료됐습니다. 요 완료된 입주권을 샀어요. 당장 내일 3월 2일날, 대연 상구역 84A 계약이 있습니다. 가계약금 들어가 있고, 계약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1주택이 있는데, 어, 대연 3구역에 똑같은 프리미엄이 하나는 철거된 입주권이 있었고 취득세가 4.6이겠죠. 하나는 철거가 안된 그런 입주권이 있었어요. 결국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1주택 이미 있다 보니까 어, 결론은 2020년 8월 1 2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입주권은 지금 매수하는 입주권은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건물이 철거가 돼버리고 없으면 그냥 토지 등기만 넘어가기 때문에 4.6% 지득세로 매수를 할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수를 했지만 다른 집을 매수할 경우에 그러니까 진짜 신경 써야 될게 아예 8월 12일 이전에 내가 매수했는데 아직 철거 안 되고 있는 입주권. 저는 옛날에 샀기 때문에 아요 이전에 샀으니까 아 나는 승계조합은이야 그전에 샀어. 요 이후에 매수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나는 그 전에 샀으니까 아직 철거 안됐지만 나는 철거됐는지 안됐는지도 몰라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어머 뭐 승계조합원이니까 옛날에 샀고 8월 10일 이전에 샀고 지금 다른 집살때 그냥 지덕세 1.1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8월 10일 이전 매수 입주권인 경우에 집이 아직 있다 시득세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매수했어도 그 다음에 8월 10일 이후에 매수를 했어요 철거된 거 매수했어요 지금 집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웃음> 집이 부서지고 없잖아요 이래도 8월 10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 입주권은 전부 다른 내가 만약에 레전드를 하나를 살려고 한다 아파트를 집을 살려고 할때요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주택지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어, 취득세 정리됐죠? 8월 10일 이후에 산거는 전부 다른 집살때 취득세의 카운터 8월 10일 이전에 샀지만 철거가 8월 10일 이후에 된 것도 취득세의 카운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요 부분에. 어, 그 다음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어, 요거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어, 이제 입주권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어, 오늘, 예를 들어 내일 이제 그 계약서를 쓸 이제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 어, 집을 이제 샀어요. 성계조합원이에요. 세월이 갑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완공돼서 입주를 하겠죠. 그 완공 2년이 될 것이고, 어, 1년, 요게 2년, 완공이라고 치면 그분은 이미 다른 일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 이럴 경우에 어, 내가 요 입주권 상 거를 그냥 나중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걸 팔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5월 말까지 팔 경우에는 그냥 44%예요 양도세율이 양도세율이 4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 내가 산 계약금 친 그날부터 1년이 될 때까지 만약에 3월 1일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올 6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 이러면 이 세율은 77%입니다. 77%. 그리고 내년 이제 3월 그 일부터 1년 지난 시점부터 그 다음 해뭐 1년 동안 그때까지는 66%입니다. 양도 세율이. 그럼 오늘 이제 3월 1일날 내일 뭐 이제 장금을 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일 계약이 아니고 장금을 치다 치면 그 장금친 날로부터 그 2년이 지난 2년 지나고 2년 지난 시점부터 나중에 입주 때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이 조합은 입주권은 또 나중에 그 원시 취득의 그 기준일이 됩니다 원시 취득일 요 기준일 요때 전까지는 요 전날까지는 계속 요거는 입주권의 신분이겠죠 요 입주권 2년 지난 입주 전까지 3년 차든 4년 차든 만 2년이 지난,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그 입주권은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어, 재개발 입주권은 그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가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중과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중과 안 되는 거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만약에 집이었다라고 하면 비규제지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집이 있어도 집이 두채세채 채 있어도 근데 조정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아니고 주택일 경우에는 이주택일 경우에는 5월 말까지는 이게 지금 10% 중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집이 두채인 경우에는 20% 중과 6월 1일부터에 그 다음에 집이 3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30%가 중과가 됩니다. 일반세율 플러스 이만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세율은 6에서 6월 1일 이후는 10억 이상 양도차익이 나면 양도세율이 45% 구간이 신설이 되거든요. 10억 초과 구간이 그동안은 5억 초과는 무조건 42%로 쭉 50억이든 얼마든 42%였는데 이제는 10억 이상은 45% 구간이 하나 더 신설됩니다 집이 하나 더 있고 두개더 있고 세 번째 집을 판다 그러면 요 기본 세율이 플러스 30이니까 36에서 75% 사이 이 세율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중과 이골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 특공이 적용이 안 됩니다. 중과 이골장 특공 배제거든요. 배제라는 거는 적용 안 하고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율에서도 올라가지만 장 특공이 적용 안 되는 게 너무 너무 큰 부분이 되겠죠. 오랫동안 뭐한 30년 갖고 있던 집을 파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너무 그게 불리해집니다. 양도세가. 그런데 입주권은 어떻다고요? 입주권은 관리처분이 난그 이후 승계조합은 그때부터가 관리처분 난 이후가 입주권 신분이에요. 그럼 내가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댔죠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입니다. 그럼 내가 매수한 날부터 2년이라고 하면 중간에 뭘 상가를 관리처분 전에 가지고 있다가 어 이러고 나서 관리처분이 나고 입주권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요 2년 보유는 입주권 된 날부터 2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요입주권을로 바뀐 그, 그 앞에 물건을 제일 처음 취득했던 그거부터다 포함이거든요. 양도할 시점부터 제일 처음 취득한 거 그렇게 해서 그게 2년입니다.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렇게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 그러면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어떻습니까 분양권은 지금 부산은 조정지역이니까 조정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5월 말까지는 5월 말까지는 요 예, 그냥 55%예요 조정지역은 쭉 55%예요 근데 6월 1일부터는 요 예, 1년까지는 77%예요 딱만 1년 지나고 나면 산날로부터 공급계약서 를 쓰거나 당첨자는 당첨된 그날이겠죠 그날부터 1년까지는 77% 1년이 지나고 분양권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동안은 계속 66%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프로테지만 얘기하니까 감이 잘안 오죠. 예를 들어서 어, 성계조합원으로 입주권 지금 현재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2억의 양도차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의 양도차익.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샀어요. 어, 이럴 경우에는 아까, 중과 안 되고 일반 세율이랬죠? 이럴 때는 대략, 어바웃 그냥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양도 세율이. 4천만 원. 근데 일반 분양권은요? 예? 2억 양도 차익이 났다 하면, 만 2년 지나서 66% 세율을 곱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1억 3,200이요. 1억 3,200. 4천만 원대 1억 3,200. 2억 양도 차익이 났습니다.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투입하는 돈은 입주권 대비, 어, 좀 작지만, 나라가 그냥 1순위의 수익을 거둬가는 투자자예요. 나라가. 근데 입주권은 그나마, 그래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그래도 조금은 양보가 되어 가 있습니다. 일반 세율로 끝을 낼수 있고 부부가 공동을 하면 반 나누어서 세율 구간을 적용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 250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주권을 또 매수했을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대체주택은 이 입주권을 어, 내가 사업시행인가 뭐 전이든 후든 어쨌거나 집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최대 맥심은 언제 사야 되냐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야 돼요. 요 입주권으로 바뀌는 요 집은 대체주택이 되려고 하면 관리처분 전에 내가 집 갖고 있던 게 어쨌거나 쭉 가다가 재개발이 된대요. 어 그래서 다른 집을 하나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집을 부수고 지어야 되니까 다른 집을 하나 더 사는데 새로 사는 집은 어느, 어느 기준만 지키면 되냐면 입주권으로 바뀐 요 집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그때 사기만 하면 돼요. 대체주택이 된 거는. 그러면 요 집에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들어가서 거주하고 어, 그리고 나중에 집이 완공됐을 때 입주권이 신축으로 바뀐 그 집에 들어갈 때요 집을 팔고 1년 이상만 거주하고 나면 안 따집니다. 얼마 동안 살았냐가 안 따져요. 처분하고 또 완공된 입주권이 2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들어가서 요 안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그억까지는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 혜택을 줍니다. 어, 요 대체 주택에 관련된 질문도 그러면 소장님, 나는 요그 입주권으로 바뀐 집이 사업생인가가 나기 그 전에 집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집을 하나를 사서 사업생인가 후에 요 사이에 내가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사업식인가 당시에는 집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이제 어 사업식인가가 나고 하나는 비가세로 팔은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이럴 때 나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쭉 이제 입주권이 되었는데 음. 뒤에 대체주택 사면 요 대체주택 요건을 적응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이 질문이 그 국세청에 답변 넣은 게막 중구난방으로 답변받았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수업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교수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일시적 이 주택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대체 주택이. 앞에 과세로 이제 팔았고 뭐 앞에 사업신가 당시에 이주택이 있었는데 실제 이주택이 아니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애누리 없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 배웠습니다. 아마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어 영상 속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소장님 아이 동네가 나중에 재개발 입주 물량이 들어서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그냥 아파트를 가격이 지금 비슷비슷하던데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좀뭐몇년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재개발 그냥 그 입주권을 투자해 놓는 게 투자해 놓고 막 오히려 전세를 잠깐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장점을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어, 요 장점은 아마 해당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향후에 신축이 아파트가 될 거라 하면 어, 그냥 재개발 입주권에 묻어두는 게 향후에 올릴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많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 지금 내가 완공되어 있는 뭐, 한 3, 4년이나 2, 3년 된그 아파트에 지금 들어간다. 예를 들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얘는 1년, 1년, 1년 점점 연식이 쌓여서 늙어가겠죠. 근데 재개발 입주권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새롭게 태어날 그 연식으로 이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 새로 짓는 그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건축 공법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잘 지어난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에는 아무리 최고로 지었다라고 해도 그것보다 한발더 앞서가지고 들었을 것이고 어 연식이 앞서다 보니까 아파트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어 신축인 걸 많이 선호를 하죠. 어 지금은 워낙 정보가 인터넷 안에서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어떻더라 하는 건 내부 구조까지 흔하게 우리가 눈에 다 그릴 수 있도록 다 파악들이 됩니다. 지금은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신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어디에 사네 이렇게 이름만 덜 먹여도 어, 그러다 보니 그 신축 아파트가 잘 지어진다는 전제하에 어, 쉽게 얘기하면 뭐 아래께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예를 잠깐 들었는데, 어 20대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뭐 예쁜 탤런트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를 김태희라고 할게요. 20대 김태희가 될 아파트가 신축이라 하면, 지금 아파트는 똑같은 김태희인데 그냥 40대 김태희인 거죠. 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나이를 이길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 재개발 아파트가 대단지고 어. 굉장히 좀잘 짓고, 뭐, 브랜드도 좋고, 역세권, 학세권 다 갖추고 있다 하면,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재개발이 이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해서, 너무 무턱대고, 너무너무 정말 무턱대고,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해제 동의서 이제 받는다 하더라. 뭐 그런 정도에도 피해가, 좀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뭐 3억에 가가 있고 2억 후반에 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칼로 무자르듯이 뭐 오늘 뭐 이렇게 동의서 걷고 내일 딱 검토하고 어, 그 다음에 바로 또탁 뭐 구역 지정되고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어, 구역 지정된 데서 그냥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데까지 10년 걸리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관리 처분까지 이 3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제일 처음 인지 지금은 어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죠. 진도가 동의서 받을 그럴 때 벌써 막 피들이 튀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고, 그게 구청에 한 바퀴 돌고, 각종 구청에 각 부서에 이제 다 검토를 합니다.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라고 다시 또 반려가 되기도 하고, 보완회가 다시 이어면 부서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시청에 올라갑니다, 이제. 시청에서 또다각 부서별로 다 돌겠죠. 여기 다 이제 통과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해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결과를 구청으로 통지를 하겠죠. 여기서 구청에 통지하는 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각종 또뭐 보완할 거 자료 준비할 거 해서 구역지정이 이제 딱 되겠죠. 구역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집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됩니다. 기준일이 구역지정일, 조합설립인가일.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어, 이제 요즘은 시공사도 어, 시행 단가가 비싸더라도 전부 서울에 있는 일군 대단지 브랜드들을 다 붙이려고 해요. 시공 단가가 비싸도 어, 그렇게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어, 요 이후부터는 이제 시공사에서 자금 돈들이 나와요. 어, 그러다 보니 사업에 좀 탄력이 붙겠죠. 어,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식 인가 준비를 각종 심의를 다 받습니다. 각종 심의를 다 거쳐서, 건축심의, 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교육영향평가 쭉다 받습니다. 그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사업식 인가일로부터, 또 일정 기간 안에, 감정평가 금액을 법적으로 통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4개월이었나 모르겠어요. 4개월 안에 통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이제 그때 예상 이제 조합은 뭐 분양가라든지 그 향후에 어뭐 예상 금액들을 적어서 내 권리가가 대략 얼마다 그가 함께 명시를 내가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또 바뀝니다. 그런 금액은. 그걸 받고 난 이후에 그걸 근거로 이제 어 분양 평영 접수를 하죠. 어, 분양평형 신청을 하고 또분양평형 신청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남공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딱 하고 나면 어한 3개월 안에 신청일로부터 통상 다른 보안이 없다 하면 어, 3개월 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주비 접수를 받고 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할수 있도록 이제 그런 지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비 지원 받고 이주 다 하고 나면, 어, 그 다음에 철거를 시작을 하죠. 철거는 최근에는 최대한 50채씩, 안전진단, 뭐, 이런 평가라든지 그런 게다 통과돼야지만이, 어, 철거를 이제 해요. 그거를, 성면 철거부터 하고 난 이후에, 어, 그렇게 철거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철거가 거의 끝나가면. 조합은 동호수 추첨하고, 그리고 통상, 평상시 진도대로 같으면, 동호수 추첨 전에 먼저 저청 우선 배정을 해요. 조합원이 10층 이상을 가져가면 9층까지를 놓고 원하는 그 지역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한테 또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조합원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그 저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끼리 이제 10층 이상이면 그 해당층을 놓고 추첨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평상시 그 진도 같으면 한 3개월 뒤쯤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일반 분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입주를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전 고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입주권이 취득세라든지, 아까처럼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리한 게 많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다 좋으냐 입주권이. 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줄은 다 알아요. 뭐가 단점이냐면 초기 진입 자금이 지금은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초기 진입 자금이 지금 너무 큽니다. 실제로. 어, 분양권은 만약에 분양을 빠르게 한다고 라 합시다. 지금 주변 시세에 뭐 한 8, 90% 해가지고 8억 했다라고 치면 계약금 8천만원만 있으면 내가 당첨이 되면 그대로 쭉갈수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 되고 어, 분양가가 이제 6억이 넘을 경우에는 이주비가 조정지역은 아, 그 중도금이 50%까지가 될 거거든요. 그 플러스 중도금 1회 정도 내면 입주 때 가서 주택담보대출로 뭐 정리를 하면 되겠죠. 9억 이하일 경우에. 어, 이렇는데 소합은 어, 입주권은 안에 있는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게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헌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이주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플러스 프리미엄 총액을 다 드려야 돼요. 매도한테. 그럼 부산에 아까처럼 브랜드 괜찮고 대단지에 역세권, 학세권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지역에 웬만한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아까처럼 예, 사업, 타당성, 검토, 뭐 동의서, 걷는다 이런 데만 해도 피가 한 2억 5, 6천 선 이상이에요 구역 지정됐다 예를 들어 좀 변두리에 있다 이런 데가 기본 3, 4억이에요 근데 아까 역세권이고 학세권이고 대단지다 그러면 기본 6억 이상 넘어가죠 심한 경우에 저한테 나와 있는 거는 피가 9억 6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 이런 초기, 이제, 진입 자금이 이제 좀 높고, 그리고 나름 뭐, 한 5억 이상, 7억 이렇게 돈을 넣어 놨는데, 어, 된다, 된다, 된다 하면서 점점, 점점 안에 뭐, 분쟁이 있다든지, 뭐, 소송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되기는 되되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내 자금을 묻는 이제, 그, 기회비용 부담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구역이 입지가 괜찮고 확실하다고만 하면 내가 매수한 날로부터 그냥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로 뭐 양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재개발은 단계단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절차법입니다 지금 샀는데 완공이 딱 되어야지 만이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그게 아니고 아까 구역 지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생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럼 입주, 이런 식으로, 이 단계, 단계, 단계마다, 어, 기회비, 그 기회비용을 제공해야 될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프리미엄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사는 거는,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는 2년 뒤에 파셔도 돼요.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고, 그래 한데는 얼마든지 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 이제 이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쭉 입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삼박사일를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래 사례 내용까지 뭐다 짚어드리고 하면, 너무너무 얘기 드릴 거리들도 많은 게또 재개발 입주권이기도 해요. 어, 지금 재건축은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어, 취득세가 그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런 구역으로 묶인 곳은, 어, 공동주택가격이 1억 미만이어도 그거는 주택수 계산할 때 취득세 주택수 계산할 때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장 큰 장점은 관리처분이 나고 철거된 거를 사게 되면 입주권 그 자체의 취득세는 4.6 그리고 보유를 2년 이상 하셨다가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일반세율 소장님 일반세율이 뭐예요? 하고 질문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6%부터 쭉 아까처럼 수시설되는 45% 구간까지 그렇게 그냥 중과가 안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세율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신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실 수는 잘 없어요. 그러면 아까 현재 1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승계된 입주권을 샀어요, 입주권을. 그러면 앞에 집을 어, 내가 이주비 50% 승계받고, 그리고 중도금도 50%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앞에 집을 처분세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잠금칠 때그뭐 6개월 뒤가 아니고 나중에 그 집이 완공되고 나서. 뭐 3년 뒤에 완공이다. 그럼 3년 플러스 6개월. 4년 뒤에 완공이다. 4년 플러스 6개월. 이런 식으로 완공 후 6개월 안에 지금 그 집을 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은 실행이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분양권하고 또 재건축의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별도로 또한번더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